청피반성 혈관염은 푸른 그물 모양의 청피반과 붉은 반점과 괴사를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청피반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반과 괴사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피부의 증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괴사로 인해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는 청피반성 혈관염은 뚜렷한 발생원인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원인 없이 발생하지만 드문 경우에서 특정 질환으로 인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 홍반루푸스 전신경화증, 원발성 항인지질 증후군, 혼합결합 조직병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주로 정밀검사를 통해 진단하게 되며 특정 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는 피부 증상 외에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